이티제가 서먹한 사이인데도 먼저 인사를 시도하는 건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티제 본인의 행동이 갑 분사를 유발한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시도했다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때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데 살갑게 받아줄수록 이티제도 자신감을 얻습니다. 특히 정숙을 유지해야 하는 도서관 스터디 카페에서 인사를 했다면 이티제에게 음료수와 함께 담긴 포스트잇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시험 공부할 때 시간 괜찮으면 오후 6시에 같이 밥 먹자 정문 앞에서 봐라고 하면 이티제는 마음이 콩닥거려서 6시 이후에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6시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도시 해 주시 야사 스 유통해 i Bonin Dung Fan Ye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 -oh.